이번 인도지나 반도의 어, 사태는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여러가지 교훈을 가지다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일 하나는 공산주의자들과 무슨 평화협정이다, 조약이다, 또는 긴장완화다 화해다, 우는 하는 이러한, 그들과의 이러한 그 거래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은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그러한 시대는 벌써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줄 압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특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거. 남 지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지키겠다는 결의와 능력을 갖지 못할 때에는 남의 도움도 빌릴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그 맹혹한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지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조훈으로 삼아야 될지라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즉, 국론이 분열이 되요 국론이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요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월남의 예를 보더라도 이두 나라의 정부군이 공산군보다 반드시 그 힘이 약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거. 오히려 그 경력이나 장비면에 있어서는 공산군보다도 더 우세했다 그런데도 왜패배를 했느냐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통일이 되어있지 않았다 이두 나라 또 국민의 조화 단결이 되어있지 않았다 정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즉 집안 싸움만 하고 앉았다가 결국은 대전의 고배를 마치게 됐다 이란 예는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에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특별히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명심하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줄 압니다 인도지나 반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소위 인민해방전쟁이다 또는 폭력, 혁명, 전략 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소위 남조선 해방이니 남조선 혁명 전략이니 하는 것과 똑같은 아세아 국제 공산주의 전략의 일환이고또그 공동 전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번에 중공을 방문한 김성희가 북경에 가서 이기양양에서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그가 중공을 방문한 목적이라든지 중공 스네들과 만나서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듣질 못해서 알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했을 것이다 무슨 문물을 꾸밀 것이다 꾸며 쓸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김선인의 이번 북경에 가서 소위 남조선혁명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것이고 전쟁이 나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혼장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올 봄부터 고등학교 학생 이상의 모든 학생 학업을 전폐하고 이 6개년 계획 1년 앞당기 운동, 앞당기는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동의, 노동력에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